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의 g d 슬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더과속해서 가격이 내린다면 약 8500달러 선에서 지지가 강할 것이라는 주제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왜 남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남자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청을 좀 살펴보면 어, 마지막 브리핑이었던 지난 7월 5일 대비 약 마이너스 한 14% 정도 감소하면서 하나로는 약 51.3조 원, 51.51억 51조 3천억 원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51조 원의 시총 감소 어마어마한 어,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시총의 감소가 과연 비트코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어, 비트코인 차트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은 어, 비트코인 추세 채널을 분석한 그래프 어, 그래프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은 어, 13K 약 13,000선 어, 1 3 0 0 달러를 돌파를 결국 어, 실패하면서 현재 최근 5일 동안 이러한 하락 추세 어, 채널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1 3 0 0 달러에서 두 번의 어, 돌파를 실패하면서 저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하방으로 두번 움직이면서 이러한 어, 이중 천장 패턴, 더블 타 패턴이라고 하죠. 이러한 패턴 가능성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시황 분석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지난 7월 5일날 마지막 브리핑을 주시하던 어, 패턴 관점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깃발 패턴,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패턴의 가능성을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러한 움직임을 어, 저항받고,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움직이는 그래서 패턴 목표가인 약 14,650달러 도달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했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13,000달러 어, 돌파를 실패하면서 현재 강한 하방의 흐름을 보이면서 패턴을 어,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빠르게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삭제하고 나니까요 어, 또 다른 패턴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한번 두번 이렇게 자 이중천장 패턴 더블탑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패턴의 가능성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어, 진행된다고 하면은 패턴의 목표값은 자 위에서부터 목선까지 목선에서 쭉 이어보면은 어, 약 5,510달러 5,510달러 정도가 패턴의 목표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510달러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 저기까지 내려면 진짜 안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위에 위 그림에서 왜 남자가 기도했는지 이제 이유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셔서 제발 어, 이중천장 패턴이 진행되지 않기를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통하면은 어, 패턴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자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이러한 이중천장 패턴이 진행되다가 이 목선 9760선 9670선 이분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반대로 어 다른 그 반대의 패턴이 기대할 수 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 천장 패턴인 줄 알고 움직였었는데 이 지지선에서 9670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반대인 이중 바닥 패턴 더블 탁 패턴이 어 더블타, 파, 더블타 패턴의 가능성도 염두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패턴은 어,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락 반, 상승 받는다는 그러한 패턴인데 어, 최근 움직임이나 이론에서 다른 책에서 보면 은 상승 추세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서 상승 추세를 더 가속한다는 그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고요 자, 과연 이 9670선의 지지를 현재는 받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탈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잘 주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 어, 이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과거 이 상승 3파 이후에 주정 4파 여기서 저, 어, 지지받고, 그 다음에 상승 5파를 이어가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다시 이 주정 4파 부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어, 조금은, 어, 다른 움직임을, 그, 그러니까 저의 해석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을 보자고 하면은, 자,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5파, 상승 5파 달성 이후에 조정 3파, 하락 ABC파가 현재 진행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아닌 상승 5파 이후에 이 파동이 지금 발생한다는 건데, 자, 전체적으로 상승 5파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상승 3파, 이 상승 3파 내에 또 다른 상승 5파가 있다는 거죠. 1파, 2파, 이렇게 3파, 4파, 뭐 이런 식으로 5파, 또는 1파, 사, 조정 2파, 상승 4파, 조정 4파, 3, 조정 4파, 그리고 상승 5파, 이렇게. 이렇게 해서 5파 이후에 하락 ABC 파동이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상승 3파동 내에서 상승 5파동, 5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ABC파가 이루어진다,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론상으로 보자면은, 여기를 아까 조정 4파, 뭐 1파, 2파, 3파, 조정 4파라고 진행을 하면은, 자, 이론상으로는 하락 ABC파동은 이, 어, 정 4파동, 과거에 형성된 조정 4파동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러,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이 4파동 저점이죠. 그리고 하락 A, B, C파동. 그리고 이 C파동은 이 하락 A파동보다 길, 길어야 된다는 이론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조정 4파동, 그리고 C파동이, 어, 적어도 이조정 4파동 위에서 마무리 될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7,500선, 7,500선 위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하락 3파, 하락 ABC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어, 좀 많이 7,500선 이상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둬야 될 거고요. 반대로, 아직 거시적으로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상사, 상승 5파가 남아있으니까 하락0파가진행돼서 어 우리가 예상했던 75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어 새로운 아직 상승 5파가 남아있으니까 새로운 매수 기회를 잡을 타이밍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살짝 해석을 좀 해보면 자 가격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 일목균형표 차트상으로 어 보시면은 약 8,500선 정도 되겠네요. 8,500선에서 어,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근거로는 일단 자 보시면은 과거 형성된 이 어, 구름대 상상단, 구름대 상단이 첫 번째 어, 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단이 과거에 이렇게 주요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아주 유의미한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과거에 중요한 저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의미한 선이니까 두 번째 근거가 되고 세 번째 근거로는 최근 형성된 구름대 상단 상단 부근이기도 하고요 또네 번째 근거로는 18년 12월과 19년 7월을 저점에 상방으로 이은 이렇게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50%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은 8500선에서 어, 강한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또 다른 근거로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현재 가격은 전환선 이 하늘색 선 전환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이 기준선 빨간색 선이 되겠죠. 이 기준선은 어, 일목균형표에서 어,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선 그러니까 즉 가격이 어, 저항을 받 저항을 받 조정을 받더라도 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면은 아직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기... 전환선은 이탈한 현재 의 가격 다음 지지선은 기준선 빨간색이 되있고요이 기준선의 부분은 약 8500선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8500선 지지의 지지에 강한 지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일목균형표 차트와 패턴 관점의 차트로 1일봉 차트로 좀 주시를 할 거고요 아까 말 위에서 말씀드린 이중천상 패턴이 진행돼서 어, 목선인 9 6 0 0실선을 이탈하고 강한 지지 라인 8500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또는 반대로 9670선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중천환 패턴이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모습을 어, 모니터링 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어, 텔레그램 채널에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 브리핑인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길어져서 어, 시간이 좀 오버 됐네요 다음부터는 5분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 구독을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이러한 저희 컨텐트가 업로드가 되면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 비트코인 오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